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상아 꿈꾸며 가사를일치는니 떡상남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ICO는 아이시오는... 유비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썰전에서 유시민 선생님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비판한 분, 부분 중 하나가 사회적인 기능을 전혀 못한다를 했었는데 저장가치도 안되고 거래수단으로서 전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투기꾼들의 투자 혹은 투기수단 밖에 안된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한 적이 있었죠 여기 그것을 해결하는 코인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토큰이지만 이거 막 유비코인인데 자, 유비코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실물 거래로 할수 있는 화폐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래 수단으로서의 그런 화폐의 기능을 일부 구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소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작용하지 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Millions of people have invested in c r y p t o c u r r e n c i e s because they want to grow their money a of of n in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투자를 했었고 부자가 됐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투자해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원한다. However, today's people cannot do that easily because of local regulators and banks. 하지만 최근 사람들은 국가의 규정과 은행에서 규정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코인 마켓이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비코인 마켓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하여 암호화폐를 통해서 실물 거래를 할수 있고 실제 물건을 살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Let's see how it works. Emma h a s n invested in crypto coins because it's too complicated. At the same time, she has a Mac she wants to sell. Emma places an ad on UbiCoin Market where she offers her Mac for 1000 Ubi coins. 엠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는데 맥북도 갖고 있었고 맥북을 팔기 위해서 유비코인 마켓을 이용해서 James has crypto coins that he collected through mining and investment. He wants to buy a Mac without exchanging crypto coins to fiat money. James swaps his cryptocurrency on a cryptocurrency exchange for some UBI coins and responds to Emma's posting. j a 서 남자는 마머페를 마이닝을 통해서 투자해서 갖고 있었고 맥북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 마머페를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바로 구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UBI c o 마켓을 이용해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James and Emma sign a smart contract and meet the next day After James takes the Mac, a thousand Ubicoins appear in Emma's wallet Emma... 스마트 컨트랙 체결하게 되고 맥북을 받게 된다면 e m m a 전자지갑에는 1,000 u b i s 이 있게 되었습니다 Emma is happy. She owns cryptocurrency now. She can wait for the price of Ubicoins to rise or exchange them to other crypto coins. James is also happy. 마로서 이득을 볼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유비코인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He purchased a Mac directly using c r y p t o c o i n s Both of them do not need to wait until banks. And 어, 모두 바로 어, 유비코인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었고 그들은 their country b e g i n supporting transactions in cryptocurrencies. 어, 일부 국가나 은행 규정들이 플릿까지 거래를 할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결를할수 있게 되었죠. Our product is a bridge between the real and crypto worlds.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그런 세계와 실물거래의 세상을 이어주는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유비코인 토큰을 구입해야 해서 이세 가지를 서술하게 되었는데 자이세 가지를 본다면 우리는 이미 경험이 많은 회사다 그래서 유뱅크란 앱이 있고 이 유뱅크 앱에 유비코인 마켓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유뱅크 앱은 이미 이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1,600만명, 그러니까 명이든 뭐 번이든 설치 의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ICO로 진행하게 되는 거다. 이제 가장 고무적인 거는 삼성과 플라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 끌어들수 있는데 삼성과 플라이를 갤럭시 S9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해서 를 모든 스마트폰 유뱅크에 사전 설치를 했다. 이미 설치 국민은행 이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동미로보증 국민은행이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29% 지금 어, 할인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ICO 모든 사이트에서 이렇게 리뷰가 그렇게 돼, 많이 되어 있네요.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네요. 일단은 어, 유뱅크에 이렇게 있고. 23,700명 이건 조금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설치순위만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로 되어있는 러시아 완전 러시아 쪽이네요 러시아 동유럽 쪽이네요 동유럽 자 유비콘 마켓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한다면 유시민 선생님의 말을 완전 정면반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네요 자 P2P의 상호작용 아까 소개 영상 봤듯이 암호화폐를 보호하게 된다면 실제적인 거래를 할수 있다를 이룩하고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중심화 블록체인은 거래 탈중심화 제시 결제와 달성을 하게 되고 비용 지불, 스마트 계약에 따라 즉각적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타일 중심화가 되, 바로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유시민 선생 비판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방먹였다볼수 있겠죠? 그쵸 유시민 선생님? 완전 허구는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 아직 개발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장점, 해보자. 기술 계획은 뭐 이렇게 되고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아직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팀원들 소개 팀원들 소개는 각자 여러분들의 해안을 통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전 중요한 부분을줄치어진다면 일단 러시아 대표 투자펀드 루나캐피탈에서 800만 달러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창업자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그런 어, 전자 거래에 되게 빠삭하다는거 모바일 산업부 뭐 이런 침들에 서웠기 때문에 이분들은 뭘 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 은행의 부회장이에 운영 책임자 진짜 어떻게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일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이분은 Alex Putilin CTO 자 이분은 이제 CTO는 CTO가 참.. 알아봐야 되는데 도 CMO는 업무를 청자 오케이 화웨이 모토로라 플라이에서 오신 Maxim f l i l n y a m a b a s a m 이분은 아마 제가 볼땐 약간 투자 쪽? 어, 그런 투자 쪽 이분은 이제 기술 분야 모바일 장비 그래요 이분은 약간 여기를 자문해 준 역할? 이런 느낌 같아요 여기도 약간 이분이랑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운영될 건지를 전반적으로 고문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CIS 시장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이 유비코인 시장 근본 자체가 CIS 에요 그러니까 CMOS Image s e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화면을 통해서 결제하는 그 시장이 CIS 시장이에요 거기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뭘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객들 끌어들이는지 진짜 뭘 하는지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로드맵은 이렇게 됐고 2 0 0 6년 2011년에 인큐베이팅 느낌이에요 약간 이제 어, 우리 일단 뭔가 회사를 잘 설립하자 이런 느낌이고 2013년에서 14년은 본격적으로 어, 투자를 받고 화웨이와 유뱅크를 출시하게 되고 플라이버 사전 체결를 해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 빨리 확보한 다음에 또 추가적인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화웨이와 사전계약을 하게 되고 2015년 17년은 성장기 느낌이에요 성장기 느낌 많은 다운로드 횟수 유뱅크가 그 다음에 이제 은행과 파트너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많은 자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2018년은 어디까지 왔냐 2018년 제가 봐서는 이제 이걸 베타 테스트하고 더 많은 나라들에게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저 테스트를 하고 출시하게 되고 19년도에는 이제 배포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i c o 기간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것만 봤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되죠 화이트페이퍼로 가겠습니다 화이트페이퍼의 전반 부분은 아까 제가 다 설명해드렸어요 이것도 봤죠 P2P 암호화폐 폭발적인 성장과 그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해될 거라는 거 탈중앙화 개방된 커뮤니티 인터페이스가 특좋은 있을 수 있겠고 저는 항상 이런 ICO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볼때 누구를 타겟하냐 어떤 고객들을 타겟, 타겟하냐 보는 건데 유뱅크가 서비이를 하게 됐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80%가 관심가 도 높다 79%가 유비코인 서비스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6%밖에 사람들이 오직 6%에서 100명 중에 6명만 암호화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동유럽에 활발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길 가다 보면 10명 중 4, 5명은 아마 뭔가 투자를 했거나 아직 갖고 존버 있을 텐데 이분으로 뭐 탈다 털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조정하겠지만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와이드 페이퍼라든지 기본 제품 설명했고 이제 ICO에서 간결하게 알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레이딩 해야 되거든요 ICO 스케줄이나 방법을 본다면 자, How to participate in u b c o i n ICO with Ethereum 자 ETH만 받는다는 거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지소에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보기 Only Ethereum is accepted 자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자 m y e t h e r e t 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Add the UBC token to your wallet In case of MyEtherWallet, click Add Custom token 자, 커스텀 토 n 이라는거 그래서 Address는 여기로 토큰 신분은 UBC고 18번까지 쭉쭉 가는 걸로 첫 번째 ICO는 지금 막 시작했죠 4월 2일부터 4월 21일 할인율은 무려 29% 두 번째 단계는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14% 할인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은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분들과 이분들의 차이가 많죠 이때쯤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15% 손해 나더라도 여러분은 손해 안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거 사는데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왜 투자에 대해인지 관계를 설명을 했네요 동유럽에서의 모바일 금융의 선두주자다. 2009년부터 유뱅크를 만들었는데 유뱅크가 지금 1600만 명에 설치 횟수가 있었다. 삼성과 플라이 그런 페이 시스템, 결제 시스템이 사전 설치되었다. 지금 현재 투자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유비코인을 정말 간결하게 설명을 했는데 유비코인이 굉장히 이제 물론 보완할 것도 많지만 만약에 정말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빨리빨리 클수 있는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중과 사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피부처럼 딱 와닿는 코인이라서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성장을 할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떡상나무 꾸면 가니다 떡상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